IBM. 음. 자, 이 m 그래. 어? 어? 잘 사네. 요구에에수족 C 패턴 수족 뉴스. 강이에요 최대 강구이요 여기 가려서 뭐야? 저희잘보여 옆에 숨그 하나 보이 자, 이강은 기본적으로 이 있어요. 다 틈이 있어 일단 네모 치고 지게 이트, 그 다음에 또 하나 비동사. 그 다음에 다시 넷. 이렇게 세 개. 이세 개를 내놓친 이유는 원래 없어. 원래 없었는데, 요거 써준 거야. 그럼 이건 없애봅시다. 없애면, 자, 이거 없애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o r t e r world, 그 다음에 makes. 그러니까 수가 보이죠, 이제. 어 메이크가 아니라 왜 메이크 스인 지가 보이는 거아니는 얘기야 내얘기는 그지?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목적도 어 보이고요 땡즈 목적보 아 원형이 나왔구나 이렇게 보이고 하이픈 그지? 어 그럼 이거 봐 목적어 이게 목적보 모형식 동상 가자고낼수 있잖아요 가자고낼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더자 지금 네모로 친건 내가 시험문제를 만든 거야 이미 만든 거야 아, 그루에이츠그 다음에 트레인드 자이거시험 문제 만들었잖아. 요 이거 어떻게만 어떻게 찾아? 얘는 어떻게 찾을야 <목소리> 어디에 걸린다고 봐야 돼? 이걸 여기에 걸린다고만 되는 거 아니야? 띵주방아, 어떤 상황이나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뭐가 하루 노력이죠, 노력이 노력 때문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은 일들이 아니라 노력인 거지. 그러니까 노력이 거의 행위자니까 여기에 맞춰줘야지. 답은 create 야 그렇잖아요 어차피 강조문부터 시작했는데 결국 이세 개를 지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오 그렇지. 진짜 알짜배기다 알맹이들만 남는 거지.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문장을 주어를 강조하고 싶어. 뭘 강조하고 싶어? 필자가? 자,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주어로 나와 있는 노력을 강조하고 싶어. 얘를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바로 이트 써주고 비동사 써주고 그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어? 주어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오케 이렇게 이 해서 강조문이 탄생한다. 그럼 나머지야. 이렇게 공식을 외워야 돼 이투와 이투와 비동사와 피강조, 강조하고 싶은 말, 그 다음에 됐다면 나머지라고 쓰면 되는 거야 나머지 주어로 관계했으니까동사 이가 나머지가 될 거고 만약 에목적로 강조했으면 주어, 동사 목조, 뺀,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잖아요.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질문 하나 더. 이때 대은 다시 파란색이에요. 대은 다른 관계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나요? 이 이거, 댁은, 이거, 이거 불안전하니까, 그 선행사로 나갔으니까, 당연히 이건 관계된 곳이잖아요. 하드워크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죠? 뭘로 바꿔줄 수 있어? 빚겨. 빚지. 를 바꿔줄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요게 이때강조입이다 자, 질문 하나 다시. 이트, 대절, 어, 가조진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가조진조하고는 어떻게 차이 가 날까?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얘들아 이거 봐. 만약에 이트가 나오고 뭐이즈가나오는데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대전이 나왔는데 얘들아 이거 완전한 분장이 혹시 나왔다. 얘리가 완전한 분장이 나왔다. 그럼 가조 진주일 가능성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강주문 강조구문, 강주이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왜냐면 완전하더라도 요 요게 앞에 나간 게 부사구 같은 거 전면구 같은 게 밖에 강주 강조, 강주가 됐으면 여기는 완전한 분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결국 관계 부사로 바꿔줄 수 있는 거야. 좀 이따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는 서 무조건 가조신주어는 아닙니다. 그거는 뭘 판단하냐면, 지워보면 돼요. 지워보면, 아, 여기가 진주거고, 여기가 가조니까, 이트 하나만 버리면 돼. 이때 당주군에서는 이트와 비동사, 대, 모두를 다 버렸지. 그지 요거 차이점이야. 가조신주거는 뭐라고요? 가조만 버리면 돼. 어, 왜뭐 어떻게 버려? 원래 주거였던 대절이 앞으로 오면 얘는 없어지는 거지. 그지? 어, 이거 뒤에 후치시키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조 진조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가조. 얘가 진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바로 연습을 해보죠. My uncle. 안 보여. But he's new, a 어, new car. 새 자동차를 샀다는 얘기지? 자, 누구부터 샀어요? 어, 이웃, 이웃로부터 샀대요. 이웃을로부터 그지? 언제 샀대요? 지난 토요일에 샀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걸어올 계획입니다. m 이 u n c 1번. 1번이 뭐예요? 주어네, 주어. 주어 강조. 나는 다시 목적어. 히즈 뉴카, 이거 2번이야. 뭐니? 목적어예요, 이것도. 목적어 강조. 다시 뭘 강조해? 어, 요걸 강조해봅시다. 아, our neighbor. 요거 강조했어요. 자, 3번. 전면구 속에 있는 목적어예요, 이 역시 목적어 강조. 레스트 세레디는 어, 이건 뭘까? 부사구죠? 부사구예요 어, 부사구입니다, 그냥. 4번, 뭐 강조요? 그치, 전명국 또는 부사고 전체가 생략된. 이렇게 됐어요. 그럼 1, 2, 3, 4에서 4가지를 한번 강조해본다. 4가지. 4가지를 강조해봅시다. 자, 이거 지울게요. 아주 준요구부은 살짝 언급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를달아요 1번 강조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번 강조 3번 강조 4번 강조까지 네가지를 강조할 건데요. 주어 강조니까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우리 쓸때 비동사의 시제는 바로 본동사의 시제와 일치시켜주는 게 원칙이니까 비동사는 자바거 워즈를 썼습니다. 바와 요 모터 나왔으니까 그리고 뭘 강조해? 예를 강조한다는 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마이언트를 집어넣는다. 우리 삼촌이었어, 바로. 그다음에 됐어 주고요. 됐어 주고 자, 이렇게 표시할게요. 를그다음 대신 한번 바꿔봐야 돼요. 나머지 쓰면 되잖아요. 됐다면은 나머지가 뭐니? 동사 이하가 나머지죠. 5 동사부터 어디? 블라블라 해서 세로 데이까지까지 끝 갑니다. 됐지? 이거 나머지야 이거. 나머지 쓰면 되나자 질문. 여기서 대신 자관계동서뭐 뭘로 바꿀 수 있다? 주격이고, 주격이고, 선행사 사람이니까후 바꿔줄 수 있다, 스님. 네? 나다 2번 강조야, 2번. 목적어 강조입니다. 리트, 역시 시장이 똑같으니까, 어즈. 그 다음에 목적어를 여기다 집어넣는데요. 키즈, 뉴카. 떨어진 거아니 붙은 거니, 뉴카가? 모르겠다 이거. 사 자동차. 떨어진 건가? 붙은 건가? 뉴카. 그리고 됐어 주고 나머지 써주면 된 거니까 나머지는 뭔지 주어붙터 써야지 뭐. 마이 엉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뉴칼을 뺀 나머지 이제 프롬이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맞지? 목적어 뜨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안 써놨는데 얘는 그럼 뭐예요? 이때 대선 관계 대행사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선행서 사물이면서 목적어 나갔으니까 목적 쪽이에요. 그럼 역시 피치. 얘는 피치로 바줄수 있다. 다시 3번 강조입니다. 3번은 전치사, 전치사 프롬의 목적어였던 게나갔어요 이게 또 불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루어진 써주고 저 물건 위에 써. Our neighbor. Our neighbor. 네이버, 네이버후드라고 받아와 어네이버후드는뭐 지역이나 인근 근처 뭐 이런 뜻이지만 이거는 이웃사람이야. 이웃사람. 이웃사람이니까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됐어 주고 나머지요. 나머지 는 나머지 뭐야? 마이언클이주어니까주어 주워 써주고 나머지. 전시사 프롬의 음. 목적을 뺀 나머지 다 써주면 되는거예요뭐주석서쭉 가면 되시고 뭐. 뭐, 어디까지 가는거야? 세로레이까지 가면 되지 맞죠 이거?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3이 인텔셋은 음. 뭘로 바줄수 있다?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 서행사가 사남이고 소행사가 사남이고 자, 전시사 프롬의 목적어도목적어죠 뭐 목적격이니까 뭘? 을니 프롬의 수는 틀려요? 공 자리에요. 후수는 틀려요. 어, 보통 이제 관계대명사 후를 어, 전치사가 없을 때는 주격으로 써주기도 하죠. 그죠? 렇 어, 상관없어요. 그 엄밀하게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골라라면 <웃음> <그런 게 웃음> 그러면 후를 <훈을> 써줘야지. <웃음> 응? 그 때는. 4번은 어떻게 돼? 요거. 얘를, 얘를 피 강조 속에다 집어넣는거 s 레스트, 세트데이. 자, 지난 토요일에요. 그리고 댄 나오고 자, 주어가 많이엉크이야 역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그리고 자 앞으로 나가는 강정에서 나가는 놈을 빼고 나머지 쭉 해서 어디에 끝나지면 네이버에 끝나네 맞지? 이렇게 끝나겠죠? 어, 네이버 우리 이웃사람으로부터 새 차를 샀다 라는 얘기야 얘는 뭐야 그러면 얘는 뭘까? 이게 시간이 잖아요 시간이 었잖아요 관계부사, 외을 바꿔주죠. 왜? 완전한 문장이야. 얘 나간다고 했고, 운장 선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완전한 문장이라고요. 그럼 결국 얘는 관계부사예요. 그 앞에 선행사가 뭐예요? 세덜데 지난 토요일, 그죠? 시간이 개념이에요. 외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때 강조공의 특징이야. 하나씩 다 했어. 다 지워도 된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지워도 성이 판단 말이야. 얘만 지 위치, 자기 위치에 가면 돼. 이게 목적은 아지만 이것도 지우고, 얘를 다 치우고 얘이 목적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보트 뭐 자리도 뭐 완전한 문장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투와 비동사와 대시다 살아진다. 그래야지만이 완전한 문장이 된다. 이게 이때 강조문의 바로 특징이야, 기본 특징. 그래서 어이 타이틀의 가장 핵심은 어느 이때 강조문. 뭐, 뭐 가장 중요하 잖아요. 특수문장에서도 넘버 원이에요 이게. 안걸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도 시험이긴 하지만, 다걸칠 거야, 너희들. 어, 20년 3월 모금이자, 내일 네, 이제 다가왔는데, 그거 보고 나면 분명히 지문 속에서 이런 게 여러 개가 눈에 띌 거야. 내 눈엔 띄어요. 너희들은 보면서 이제 뭐, 정신이 없으니까 뭐 이런 지 머릿속에, 어? 추리면서, 넘어가지 않겠죠. 여기 또 있네, 뭐가. 자, 여기 교과서에 연습문제를 나와 있는 거야. 이거 다 해결해봅니다. 문제만 써놨어요. 답은 같이 달아야 된다. 자, r 라이트 i t 센 i t 각각의 문장이 다시 쓰래. 뭐 하기 위해서요? 밑줄 친구분 단어는 강조하기 위해서. 밑줄 친구분 강조하다는 얘기는 이때 강조문으로 쓰면 되겠죠. 동사 외에는 모든 걸다 강조할 수 있어. 이때 강조문은 자, 그럼 음. 얘를 문장 성분 봐봐요. 주어가 나와있고, 매트가 동사고 아미가 목적어목적어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을까요? 예. 시제 뭐니요? 과거지? 월. 뭐 집어넣는다고 요 아미. 에이미. 자, 저게기 만났대요. 잭이 만난 건 바로 Amy였어, Amy였어 이런 기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소라고했죠 나머지 Jack, Matt. 다음에 목적으던 Arm이 앞으로 나갔으니까 Amy 나갔으니까 나머지 It London. 그다음에 투서부터 이제 투 이어져서 써주면 되겠지. 2년 전, 2년 전에 런던에서 만났던 건 바로 Amy였어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것도 여러 가지 강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이거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돼요?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쓰냐면 만약 여기 위줄에 쳐줬으면. 요 자리에 뭐가 등면되는 거야? 투이열죠? 어, 오가 나옵니다. 이해가? 음. 그러면 <웃음> 잭, 매트 여기 뭐가 나와 이제? 그시죠 아미가 나오겠죠. 그럼 해석이 달라질 건 없는데 뭐에다가 이제 방점을 찍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잭이 아미를 만났던 건 런던에서 만났던 건 바로 2년 전이었어. 그때는 이때 대승. 관계구사외로 그때 웨인이네요. 여기는 지금 이제 아미니까. 여기는 뭐예요? 목적을 나갔나요 훔이나 후 써준다는 거. 그치? 어, 이거 죠 이거 예요 자, 2번 봐. The police found the evidence e at the train station. 아하, 전면부. 강조했네요. 만약에,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전치사까지 밑줄이 안 쳐져 있고, 뒤에 거만 밑줄 쳐졌으면, 그때는 요거는 전치사 S의 목적으로 아마 피강조로 나갈 거야. 이때 사이 나가는 거. 그죠? 그때 대신 관계대명사가 된 거고, 요것까지 같이 나가버리면 뭐가 되는 거냐면 관계부사가 되는 거야. 역할이 달라져, 얘들아. 집어넣어? 자, C제 뭐예요? 과거죠? 과거예요. 뭘 관계했어? 저걸 관계했어요. 자, 전명구, 전시사까지 같이 나갔어요. 아예 부사구가 통째로 나갔으니까, 통째로 나갔으니까 관계부사 대신 나온다라고 먼저 머릿속에서 짐작을 해놓고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나갔는데. 야, 이거 없다래갖고, 이 문장이 완전하니, 불안전하니, 불안전하니? 여기서 증거를 찾았는얘기서 삼행식 동사야. 목적으로 어, 뭐 나와있는데, 뭐, 완전한 거지. 완전한, 니까관계대구가 아니야. 나는 관계부서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왜? 라고 바꿔줄 수 있단 말이야. 창수의 개념이니까. 알겠어? 왜요야, 왜요? 왜요? 네. 그럼 나머지 써도 나머지. 얘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뭐야. 주어, 너 폴리스, 경찰. 그 다음에 동사 파운드. 뭘 발견했대 그리고 증거, 네 에비던스, 에비던스. 내가 네 에비다, 에비던스. 알겠어? 어 등짝에 있다만은 점보면서뭐 이상한 데 찾자는 거죠. <웃음> 6.25 때 헤어졌던 일사오때 헤어졌던 아들을 찾는 거야. 깔나 냉기에는 이분 <웃음> 뭐, 아버지도 여기 있었잖아. 뭐 이러면서 내가 네 에비다, 그지? <웃음> 어 그렇게 찾는 거아니겠어 오늘. 세 번째 뭐예요자 크리스틴. Uh, is going to give a presentation in history. 자, 크리스틴이 뭐할 것이냐? 아, 프레젠테이션 발표할 거래요. 언제? 어, 역사. 그죠? in history. 역사 수업 시간에. 역사 수업 시간에. 이번 주어 월요일에. 그죠? 어, 이 중에서 주어 강조한 거야 제일 재미, 재미없는 게 나왔네. 아, 아, 아무튼 이거 위에 거는 이렇게 주어 올리면 이게 뒤로 가면 바로 완전한 문장이 된다. 여기서 이거 강조하려면 어떻게 보면 되니? 있어주고 그다음 에 뭐예요 이거 비중자 이제 써준 다음에 주어지고는 되겠죠 이렇게 됐치어 음. 그리고 뭐 쓴다 됐습니다. 나머지 써준 날 있으니까 어디서나 와 이즈 고잉서부터 해서 쫙블라블라블라 나와서 먼데이까지 나와주시면 됩니다. 됐죠어 이러면 얘는 결국 그죠 맞죠? 주격이니까. 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아, 위에 했던 문장 중에서, 만약에, 있더라, 요걸 뺀, 얘만 나갔으면 어떻게 되니? 애시 안 나가고, 그때는 요건 관계된 문장. 뭐가 니 위치가 돼, 위치. 대서 위치가 돼. 애 남아있으면 끝. 이건 전사애의목적가 나가는 니까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된 문장이 됩니다. 관계 부사입니다. 이거는 다 나갔잖아, 전부. 부사 9가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사인 거요 알겠죠? 그래서 주어는 목조가 나갔으면 관계대명사인 거야. 뒤에 부사구나 부사가 나갔으면 관계부사인 거야. 원래 우리가 관계부사단 말, 관계대명사단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선행사야. 선행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들어와서 주어가 돼. 관계 대명사는 목조가 돼. 관계대명사 들어와서 관계부사가 돼. 관계부사인 거야. 알겠어? 여기 판단해야 돼. 그럼 여기 이때 관계 온다. 출연이? 응? 이해됐지